제모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오늘따라 몽이의 목소리가 동일 입니다 몽이는 오늘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 때 놀러 가니까요 내가 할 거야 몽이는 저 혼자 밥을 먹겠다고 합니다 결국 몽이는 혼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온통 흘렸지만요 내가 할 거야 몽이는 저 혼자 세수하겠다고 합니다. 결국 몽이는 혼자서 세수했어요. 를 머리에 비눗방울 잔뜩 묻혔지만요. 내가 할 거야. 몽이는 저 혼자 옷을 입겠다고 합니다. 결국 몽이는 혼자서 바지를 입었어요. 앞뒤를 뒤집어 입기는 했지만요. 내가 할 거야. 몽이는 저 혼자 머리를 빗겠다고 합니다. 결국 몽이는 혼자서 뭐 우리 빗었어요. 머리카락은 온통 헝크긴 했지만요. 내가 할 거야 몽이는 저 혼자 신발을 신겠다고 합니다 결국 몽이는 혼자서 신발을 신었어요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지만요 내가 할 거야 이건 안돼 아빠는 야단치십니다 몽이는 운전만을 아빠에게 양보합니다 내가 할 거야 몽이는 할머니 때총소까지 결국은 제 손으로 눌렀답니다 아빠가 몽이를 들어주었지만요 몽이가 제일 하는 말, 이 하는 말, 몽이가 하루치지 않고 하는 말, 그건 바로 내 거일 거야.